2월, 나의 운세는 어떨까요? 2월의 운세에 지금 이 영상에서 미리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2월 종합운이에요. 2월 연애운에 대해서는 위쪽에 보이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직업 및 학업, 금전, 그리고 2월 한 달의 흐름까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요즘 마스크를 꼭꼭 챙겨 다니시죠? 얼마 전에 보니까 마스크 가격까지 막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아프면 안 되니까 어디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돌아와서 손도 꼭 씻으세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일반 리딩 시작 할게요. 과연 1번분의 2월 한달 동안의 종합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요. 1번분의 2월 한달 동안의 흐름을 나타내요. 전체적으로 보면 1번분이 그동안 많이 지쳤던 모습, 어쩌면 그동안 있었던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인해 굉장히 예민해진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긴 하는데요. 말로 갈수록 좋은 형태가 보이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초순에 보면 내일을 성실히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검의 여왕은요 어떤 아픔이나 시련 상처가 있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금전내 보시면 다시 검의 왕이 나왔죠. 이번 달은 내가 내 자신의 욕구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한 달이 되겠어요. 어떤 마음속에 욕구가 없어서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컨트롤을 좀할수 있는데요. 다만 이 중순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1번 분이 다른 사람들의 비난 혹은 비판에 예민해져 있었다면 그런 말들은 좀 흘려넘길 필요가 있어요. 중순쯤이 되면 이제 내 일에도 좀 지치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피곤해져서 약간은 예민해지는 모습인데요. 내가 예민해질수록 그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하나 반응을 해줄수록 나에게 좀더 골치 아픈 상황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것은 약간 흘려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하순으로 가면 좀 좋은 흐름이 보이는데요. 당신의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것이다 혹은 그 이상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열심히 노력해온 나 자신,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인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정말 힘들게 힘들게 살아온 내 자신을 좀더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노력도 좋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지친 내 자신을 보듬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 1번 분께서는 하순으로 가면 이렇게 내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겨오며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도 참아오며 열심히 살아온 내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내가 더 애를 쓰면 1번 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다만 학업 및 직업운에서는 이번 달은 좀 인내해야 할 것이 많네요. 참아야 할 것도 많고요. 준비하고 있는 공부가 있다면 당장 이번 달에 뭔가 성과가 나진 않겠어요. 직장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 내가 어떤 과실, 이 카드에서 이야기하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인내하며 내가 기다린다면 언젠가 이 카드에서 말하는 성과를 얻게 될것 같거든요 어쨌든 흐름 자체는 초순 중순을 지나 하순부터 뭔가 풀리는 모양새니까 내가 다음달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면 이번달에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억누르고 특히 초순 중순까지 내가 노력해 오는 것이 좀더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금전운에 있어서 나는 현명한 판단을 하겠어요 충동구매 같은 것들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딱딱 판단을 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물건이면 지금 당장은 과소비 같더라도 나중에는 내가 그 물건들을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 이번 달에 내가 내키는 물건 꼭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번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천사의 조언으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언은 일번 분이 일번분 자신을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일번 분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일을 좀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못했다 저런 걸 잘못했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루하루 실천한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고 이끌어주시면 2월 한 달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순에 내가 사람들 간의 문제로 조금 예민해질 수 있으니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만 잘 흘려보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이번을 뽑은 분들의 2월 한달 동안의 종합운세는 어떨까요? 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심판카드도 나왔고 세계카드 그리고 절제카드까지 흐름이 꽤 좋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다려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한 달의 흐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조순에 보시면 뭔가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네요 집에서 내가 어떤 소식이 들려옴으로 인해 굉장히 축하를 하고 있는 모습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혹은 내 친구들과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나는 주변 사람들과 상당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2월 초순은 그것을 조금 보상받는 느낌의 기간이 될것 같고요. 더 중대한 소식은 중순쯤에 오는데 이 카드는 심판 카드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어떤 인간들의 잘하고 못한 일에 대해 심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것처럼 중순이 되면 나는 기다려온 어떤 소식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는 여태까지 내가 노력해온 무언가와 관련된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당연히 합격 혹은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카드가 들어와 있고요. 중순에 들어온 이 기회를 하순에는 반드시 잘 살려야 한다는 것을 카드가 강조해주고 있네요. 이 기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주도권들이 이 새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은 이 기사가 갖고 있죠. 내가 중순에 들려놓았던 소식, 이직, 합 혹은 새로운 학교 또는 공부에 대해서 제안이 왔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조금 내가 주도권을 갖고 그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2월 한달 동안은 뭔가 축하할 일도 있겠고 내가 들려온 어떤 소식에 대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직장 및 학업운으로 완성이자 시작을 의미하는 세계 카드가 나왔어요 세계 카드는요 메이저 아르카나의 가장 마지막 카드예요. 그런데 세계 카드에서 모든 흐름이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카드에서 광대 카드로 다시 광대 카드는 세계 카드로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또한 제가 여기서 가장 큰 의미를 보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기존에 내가 있던 어떤 일에서 내가 성과를 냈고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는 해외로 나가게 되실 분도 있겠고 회사에 다녔다면 좀더큰 회사 혹은 회사를 옮기지 않더라도 좀더내 역량을 요하는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한달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든 도전해보는 것이 좋고요. 만약 2월 한달 안에 나에게 어떤 이직 제안이 온다면 그 기회를 낚아채는 것이 나에게 있어 좀더내 역량을 발휘하고 내 능력을 있는 힘껏 발휘하며 살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전운을 볼까요? 금전운에서는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 충동적인 소비 같은 것은 많지 않겠고요. 만약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조금 많이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절제 카드라는 것은 어떤 모임에 가나 사랑받고 내가 거기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거기서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 한달 동안은 나는 물과 기름을 이어줄 수 있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한 달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만나보시고요. 새로운 일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번 달을 위한 조언. 천사의 조언으로도 당신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분이 가는 길, 이번 분이 정한 어떤 새로운 새로운 방향은 어떤 나쁜 사람들의 걱정 때문에 이 길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대요. 이번 분이 택한대로, 하고 싶은대로 마음껏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카드에 심판카드까지 같이 있는 구성, 또한 완드포까지 있는 구성이라 저도 어떤 일이 생길지 두근거리면서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이번 분 2월 한달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분의 2월 한달 동안의 종합분은 어떨까요? 멀리 모자를 던지고 있는 어떤 마녀의 모습이 보이고 다시 한번 세계 카드가 보이네요. 무언가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약간은 주의할 점도 있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초순에는요 내가 여태까지 이루려고 애써왔던 어떤 일이 드디어 성과를 보이게 되겠어요 노력하면 성과를 이룰 수 있다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이제 확연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인지 이 마녀는 아주 홀가분한 얼굴을 하고 있죠 드디어 다 끝났다 이런 모습일까요 그리고 중순쯤에 가면 나는 별안간 좀 쉬고 싶어져요.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하죠. 너무나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기분 나도 좀 이제 쉬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휴식은 영원한 휴식이 아니고 아주 잠깐의 휴식이기 때문에 멀쯤 가면 나는 왜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들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여기 뒤에 파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흘린 이잔들을 보며 슬퍼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쉬었나 싶어서 말쯤 가면 초조해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초조한 내 마음과는 다르게 운 자체는 상당히 좋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직장 및 학업원에서 킹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나에게 어떤 아주 좋은 기회가 오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사실은 어떤... 이지그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있는 곳 소속한 곳에서 좀더 인정을 받게 될 테고 지위도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 있게 될 텐데 사람들의 인망도 높아지게 될 거고요. 사람들의 시세워하는 시선도 어쩐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직장 및 학업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에 대한 운보다 좋은 것은 금전운이에요. 다시 한번 세개 카드가 나왔죠. 저는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 중에 이 카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카드는 아주 완벽한 낙원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카드가 금전운에서 나왔을 때는 내가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느낌도 들고요. 여태까지 내가 받지 못했던 내가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이 기회에 그것들에 대해 보답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세계 카드는 더 넓은 세계로 내가 가게 됨을 의미해요. 이제 이 세계에 내가 현재까지 속했던 곳에, 곳보다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내 실력을 떨치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말에는 내가 이렇게 내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지연되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내가 해왔던 일들은 내가 쉬는 동안에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니 조급하게 마음을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이 조언 카드에서도요. 지금은 3번분이 새로운 조력자를 얻을 때라고도 하고 무언가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재빠르게 행동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에서 디테일을 좀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일들은 내가 섬세하게 세부상 하나하나 챙겨서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의할 때가 있지만 3번 분의 2월 한 달은 전체적으로 쓱 봐서 이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나에게 이익을 줄것 같으면 그 기회가 달아나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다가 내게 온운 혹은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내 뒤에 언제나 이런 연회장이 있고 파티장이 있고 기회가 있음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중순 이후 어떤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기회 말고도 또 다른 기회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어쨌든 세계 카드 그리고 펜타클의 왕이 나왔다는 것은 이번 달 내운 자체가 크게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2월 한달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4번 분의 2월 한달 동안의 종합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요. 4번 분의 2월 한달 동안의 흐름, 아래에 있는 카드는 직장 및학업분과 금전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보시면 초순에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겠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펜타클의 여왕은 아주 부유한 여인인데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변에 후하죠. 그래서 만약 내 여태까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었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어떤 연상의 여인이나 사회적으로 나보다 커리어가 높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나 자신도 마음이 대단히 풍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2월 초순은 별다른 걱정 없이 잘 해결이 될 텐데 문제는 중순에 가면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스트레스들이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 을 혹은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갑자기 전부 내 눈앞에 보이면서 마치 내가 이런 검 사이에 메인 것처럼 어디도 엄싹달상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갑갑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약간 의기소침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다행히 하순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고 해요. 이 성배에서는 영원한 회복의 셈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있었던 어떤 고민들은 하순이 되면 해결이 될수 있는데 주변에 나의 친구, 혹은 이성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나의 애인이 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좋아하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내가 내 스트레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 및 학업원에서는 사실 이거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거죠. 팀워크 혹은 팀과제 같은 거요. 그런데 직업 및 학업원에서 누군가와 함께 협업하는 것이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크게 길한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과제나 어떤 프로젝트에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좀더 주도적으로 행동해 보시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성과가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될 테니 조금 꾹 참아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때로는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좋은 달도 있지만 이번 달은 내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참으면서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하는 한 달이거든요 다만 금전적으로는 조금 길하지 못하네요 왜냐하면 돈이 좀 묶일 수 있겠어요 이건 매달린 사람의 카드인데요 어떤 옴짝달상 못하는 상황 움직여지지 않는 어떤 돈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들어오지 않게 되거나 조금 내 돈이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이 없어지거나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일시적으로 돈이 묶여 있는 거고요. 만약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내 돈을 크게 들어갈 무언가 일이 생긴다면 좀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그 돈을 빨리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내 생각을 바꿔보라는 카드, 여태까지 내가 했던 생각과 반대로 생각해보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운의 흐름에 대해선 이번 달에는 크게 좀 조심하고 내 몸을 좀 사리는 편이 좋을 걸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보시면 아마 이 카드와 연관된 카드처럼 보이는데요. 나에게 아주 어떤 열정적인 인물, 일도 많고 뭔가 해야 하는 일도 많고 성실하고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어떤 인물이 내가 이런 상태일 때 나를 도와줄 것 같네요. 나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이 가득한 한 달처럼 보이니 이런 달에 금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면 적극적으로 주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순에는 결국 내 마음도 풀리고 내가 치유된다는 흐름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건 없겠습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달은요. 사실 5번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리딩을 천천히 들어보시고 꼭 실천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위에 있는 카드 3장은 5번분의 2월 한달 동안의 흐름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초순에는 좀 어렵겠어요. 이것은 아주, 아주 어려운 시절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그래도 곁에 동반자가 있어 외롭지는 않을 것 같네요. 친구든 애인이든 간에 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친다고 해서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 테고요. 그래도 이 카드가 갖는 좋은 뜻은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따뜻한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갈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행히도 중순이 되면 내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력에 대한 성과를 가리키는 카드이기도 하고 내가 그만큼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내가 조금 더 안정된 모습 그리고 천천히 내가 이렇게나 많이 애써왔음을 사람들이 좀더 알아주게 되고요. 파순이 되면 나는 어떤 새로운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되네요. 여태까지 내가 하던 일이 좀 지루하고 성과도 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일 말고 다른 적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나에게 꼭 맞는 일을 발견하게 될수 있고요. 그로 인해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이 너무나 고달팠다라고 생각한다면 좀더 희망적으로 바뀌게 될수 있는 계기가 2월 말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 달은 5번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말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이 어린 시절 혹은 친절함을 의미하는 이 카드예요. 학업및 직업원의 자리에 이 친절함의 카드가 나왔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과거에 알던 사람 혹은 내가 친절하게 대한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내가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나를 좀 귀찮게 하거나 나를 좀 성가시게 하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이 내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도움에 대해 최대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올 이 카드에서도 친절함과 다정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한 행동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런 구두쇠 같은 마음을 경계하는 카드 또한 같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을 전부 내어줘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때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요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말쯤에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기회는 보통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주변인들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선배 혹은 과거에 같은 학교를 다녔던 학교의 어떤 선배 혹은 교수님 이렇게 내 주변인들이 나를 향해 나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번 달만이라도 좀더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초순 정도만 좀안 좋고 중순에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너무나 혼자만 가지려고 하지 않고 좀 나눠주면서 행동하신다면 2월 한달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이런 구두쇠 같은 행동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눠줄수록 혹은 내가 친절하게 아주 따뜻하게 웃어줄수록 이번 달에는 5번 분에게 복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